자, 이번 주 마켓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 호주부터 볼 예정인데요. 자, 파운드 호주 위클리 차트입니다, 현재. 자, 보시면은 1.87000 레벨까지 정확하게 올라와서 저번 주가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 새로운 마켓, <웃음> 새로운 마켓 한 주가 열려서, 어, 이제 다시 1.87000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 데일리 차트로 오게 된다면은 지금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마켓 끝나기 전 이제 이제 금요일이 어, 약간, 뭐, 행잉맨, 그쵸? 행잉맨 비슷한, 이제, 어, 이렇게 보면 리버서 패턴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예상을 하는 것은 1.8700이 이제 레지신스로 계속해서, 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1.7400까지 내려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어, 뭐, 마켓이 이제 오픈 자체는 1.8618 그쯤에서, 네, 1.8620 정도에서 이제 열렸지만은, 현재 한6 0 p 정도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어, 볼륨 그랩이라고 또볼 수가 있겠고요. 어, 1.8700이 이제, 어, 깨지지 않는다면은 가격이 1.8700 위로 올라와서 캔들 콜로지가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네, 1.7400까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현재 셋업은, 네, 파운드 호주, 쇼트 셋업입니다. 자, 이거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데일리 차트인데요. 어, 마찬가지로 제가 몇주 전부터 알려, 어,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베어리시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켓 오픈 자체가, 어, 지금, 어, 여기서 나와서 현재 가격이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네, 0.708레벨. 이곳이 서포트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0.72와 0.708, 약 120p, 어, 1 2 0죠 120p 박스권을 어, 계속해서 유지를 할,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이, 어, 보이고, 보이고 있구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배열 시 채널을 따라서, 네, 달러의 강세를 따라서 호절러는 0.750이 목표가 아닐까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0.7080, 네이 레벨이 서포트로 계속해서 유지만 된다면은 0.720까지 단타로 어, 이제 매수를 할수 있겠고요. 0.72로 왔을 때 혹은 가격이 레진스와 트리, 어, 이제 지금 제가 그려놓은 트렌드라인과 채널의 레진스와 그다음에 0.720이 0 겹치는 네, 그런 시점에 이제 다가온다면은 아주 좋은 숏세업이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골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골드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은 1365와 1357 사이가 아주 좋은 숏 구간이라고, 이제 매도 구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 약 1350을, 네, 거의 1350을 자, 아, 1347 정도, 네, 1347을 터치를 한 후에 약, 네, 480, 470핍 정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상당히 마진, 어, 이 빠진 가격을 case of the c a s 1이3 5 1 2 3 a 까지 of the c a 지 e of the c 지 s e of the 지 a s e of the c a 서 지금 f the case o 이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 h 은 case of the case of 이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볼륨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바, 어, 네. 이 반동 또한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올라와서 다시 한번 1325레벨, 그 다음에 숏, 헤드 앤 숄드 패턴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숏, 어, 숏셋업을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러 캔디, 아, 호주 달러, 파운드 호주 달러, 그리고 골드를 한번 봐왔습니다. 고맙습니다.